500년 만에 조선 성리학자 남명 조식 선생과 오랑케와의 만남이 되겠습니다. 체로키 사라기 부족. 예. 그래서 남명 조식 선생님께서 1501년, 1572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자. 유감 자, 번역이 느낌이 있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느낌은 잘못되었습니다 원래 우리 이쪽 위에서부터 내려왔던 동의족들은 흐느낌이라고 했습니다 흐느낌흐느낌 그래서 유감 유감이라고 느낌이 있어 초등학생 처럼 이렇게 번역하는게 아니고 흐느낌이요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자그 유명한 체로키 어메이징 그레이스 새롭게 애국가죠 언젠가 또 조만간에 이거 한번 다 같이 한번 새롭게 애국가 1절만 요거 한번 시간이 나면은 우리가 조만간에 한번 해석을 하도록 하고 자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은 Let's sing 이래가지고 d d 흐느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오늘은 요 d d 와 흐느끼 요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렇죠 이렇게 애국가 중에 dd 흐느 자, let s sing 그 다음에 dd 흐느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말에 dd 이게 뭐냐면 질질 짜노 할때그 질질이거든요 우리 입말이 이, 이, 이 살아 있습니다 이거 질질 짜노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dd 흐느껴 흐느끼오, 질질 흐느껴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dd 흐느껴 h가 들어갔다 이 말이죠 흐느껴에서 흐가 생략이 되고 여기서 느껴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흐 느껴를 체롭기 사람들이 지금 말을 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남형 조식 선생의 유감이다 이, 이 말은 흐 느끼며 이 말입니다 슬픈 내용이거든요 자 그래서 질질 짜다 이 짜다 라는 말은 또 라코타 사람들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cry 자 cry 라코타 아메리카 라코타 사람들이 cry 짜야 짜다 이 말이거든요 자 그래서 질질 짜다 디디 흐느껴 자, 흐느껴는 뭐냐면은 눈물을 그냥 뚝뚝 흘리고 여기서 디디는 눈물을 뚝뚝 흘리는데 흐느껴는 뭐냐면 소리 내어서 우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마음 깊숙이 조용하게 사일런트하게 조용하게 느끼는 겁니다 흐느끼 슬픔 슬픔에 잠겨서 눈물을 그냥 조용히 눈물만 뚝뚝 흘리는 이런 어떤 그런 모습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디디 자 까마귀 crow 우흐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거 저번에 같이 봤지 않습니까 165번 동영상 까깍 울어서 우리말 울 리얼이 첨가됩니다 우리 쪽으로 내려오면 하여튼 리얼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죠 올빼미 올 구구울서이 A 로 되있는데 어이 U 죠 U 이 사람들이 지금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지금 빠사마코티 말리셋 이 원주민들입니다 그 다음에 캐나다 믹맥 어, 페이스 코리안 얼굴 인터내셔널 얼굴이죠 국제음성기구 얼굴 얼굴 L L 들어 두개 들어왔죠 우크 우크 얼굴 우크 체로키 우크 우크 등 이사람들 한자를 할줄 알았죠 체롭기 사람들 싸라기 얼굴 용 우크덩 얼굴 용 V 발음은 NG 발음입니다 응 발음 우크덩 얼굴 용 우크 자 이렇게 쭉 되는 겁니다 나바호 사람들 cry 자 to make other, other children cry 애를 울리다 A 에이 애니 울려, 울려 울려 나오지 않습니까 울리다 자 그래서 왜그 흐흐가 들어가느냐 여기 체로키 오토믹 숫자색이 저번에 했지 않습니까 오토믹그 동영상 유튜브에 보면은 TO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동영상에는 O T O H -O. 그래서 이 O가 들어갑니다 O OTA, ZERO, 우리말로 영 우리말로 뭡니까 o t 없다 없다 자 원, 하나, 지금 앞에 없습니다 모음이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읽습니까 아, 동영상이 어떻게 읽냐면은 은나 이렇게 읽거든요 언나 이 앞에 모음이 들어갑니다. 모음이 은나. 백년 전에 우리 조상님들이 러시아를 알라사, 알라사, 아가 들어갑니다. 이 그래 이 자연스럽게 라 발음을 할수 있거든요. 알, 알라사, 은나, 어떠, 은느껴 자연스럽게 흐으 모음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 흐 느껴. 그래서 이게 원래 그저 감, 흐 느낄 감이지 느낄 감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유감이 있어 할때그뭐 유감 아, 이제 느낌이 있어 그거는 좀 잘못됐다 이거죠 그래서 흐느낄 감으로 가야 된다 예 그래서 예. 그래서 그이감 우리가 지금 알고 있기로 감을 갖다가 지금 흐느낄 감막 이렇게 알고 아 느낄 감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흐으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흐느낄 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감이다 그러면은 그 느낌이요. 이렇게 돼야지 바른 해석이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500년 만에 처음으로 이 바른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저오랑캐들이오랑캐가 아니고 우리 동이족 당군 조선의 후손들이다. 예? 그뭐 백인들 자꾸 그 백인들 뭐저 머리 가죽 뺏기고 그 가죽을 뺏겨야지. 그러면 쳐들어오는데 가죽을 뺏겨야지. 그런거 그 가만히 있어. 어서오십시오 할까요? 어서오십시오 할까요? 그총 들고 화, 무기를 저거를 화약을 그 저, 어? 축복을 하자고 약속을 하고 하늘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화약을 만들었는데 그거를 가지고 지금 무기를 만들어 가지고 쳐들어왔는데 룰을, 룰을 깬 거잖아요. 어? 자 그래서 유감 남명조시 선생의 유감 흐느끼며 임기 도규 망기사 총위 위스 총위 생령 무처휴 사주 면례 예 백불구 벽산창도모계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응? 뭐 신자전에는 지금 뭐 어떻다 저렇다, 막뭐 한이다, 뭐 감격하다, 뭐 찌르다, 뭔가 가슴을 콕콕 찌르고 막 슬프고 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쭉 오다가 1500년대부터 느낄 느낄 느낄 쫙 있지 않습니까? 1500년대부터 10, 16, 17, 18, 19 20세기 초까지 1918년 때까지 느길이쫙 나옵니다 요느길이라고 훈을 달고 또 한쪽에서는 감동 감동 감동 감동할 1516세기 감동 신정유합이 감동하다 이렇게 쭉 옵니다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이 저, 저, 전라남도까지는 이게 광주까지는 이게 느길이라는그 위에서부터 저, 저, 저 오랑캐들 단어가 위에서부터 쭉 백두대간을 타고 기까지쭉 들어온는데 이 광주까지는 가, 들어왔는데 이게 조금 달라졌죠 기끌 기끌느낌인데이조좀 잘못 들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했던 사람들이 전라도까지 못 들어간 겁니다 그렇지 기끌 이렇게 돼 있는데 다른 데는 지금 다 지금 느길느길느길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여기 앞에 허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흐느길감 네, 그래서 히로토 우찌하라 오클라마 어, 체로키 사전을 아, 책을 이렇게 냈습니다 오스포트 어, 링스리야 대한민국 사람들 국문과 교수들 띄어쓰기 맞춤법 그책 내고 있을 때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띄어쓰기 맞춤법 뭐 그게 마치, 나쁘다는 건 아닌데 너무 많이 오려먹었다 그러고 있는 그 아까운 인재들이 그거 쓰고 있는 바람에 이 사람들 바닥은 너 밑에 아들 지금 길어 또 우지아라 이름이 밑에 아들 이름 맞춰 이런 책을 내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런 애들한테 이제 우리 고대 한국어를 배워야 되는 시대가 올, 온다 이거죠. 이 네. 어찌 할 겁니까? 그저 대학교에서 그 띄어쓰기 맞춤법 이제 교수들은 시간 낭비하지 못하게끔 막아야 됩니다. 막아야 돼요. 그 아까운 인재들이, 그 똑똑한 사람들이 공국가 들어가가지고, 예? 네?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얘들 날아가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할 거냐고, 이거 지금.